그런 의미에서 이게 도전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, 도전은 새로운 환경, 네네. 익숙하지 않은 것을 도전이라 그러지, 음. 익숙한 것을 도전하는 음. 건안 하잖아요. 이 도전을 좀 두려워하신 분에게 늘 도전하시는 입장에서 좀요요요 도전. 네. 요, 요 도전 좀 알려주세요. 어떤 거?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그 새로운 흐름이 FP나 FC도 이제 음. 막 도입을 하고 리크루팅을 다 음. 하지 않습니까? 이전에는 그냥 도입하는 사람, 영업하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음. 어느 회사나 이제 합쳐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리크루팅자라는 비결 아. 근데 리크루팅이라는 진짜 도전이 게 뭐냐면요 계약도 도전이긴 하지만 또이 계약을 할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네네. 어떤 후보자 우리가 발굴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음. 대개 또 내가 탐나는 보, 후보자는 절대 보험 안 해요. 음. <웃음> 진짜 그걸 그래. 이사 진짜 보험세 을 아, 잘하겠다. 안 놔주지도 음. 않아. 음. 아, 왜 오려도 대체.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어? 요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네, 네. 박사님한테도 그쵸.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같이 모자고 뭐 음. 아, 지금도 찾아오 지금도 아까 어쨌든 가그그 사람들은... 누가 찾아오요 그러니까 그렇죠. 지금 막 찾아오시고 그 근데 그 사람한테 큰 도전 아니겠습니까? 음, 근데 이그가 리크루트를 잘하는 비결 음. 뭘까요, 음. 일단 이상하게. 먼저 그 박사님의 질문도 음. 답변을 드리면은 네네네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. 도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전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배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, 사람들이 이다 실패가 네, 아니다 사람들이 어. 뭔가를 도전을 할때성공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 성장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음. 그러니까 성공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그 데미지 자존감이 네. 낮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부족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 그 교육들을 들어서는 내가 이분들을 앞질을 수가 없겠다. 그래서 그렇지. 계속 도전하고 뭔가를 나만의 차별성, 독창성을 만들게 투자를 했던 건데 음. 항상 실패했어요. 10개를 음. 도전하게 되면 9개를 실패했거든요. 네. 근데 그 9개를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수업료를 치르고 경험치가 쌓였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할때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 완성물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사람들이 음. 조금 어, 이번 거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보험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. 좀 멀리 보고 계속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고요. 음. 또 이제 리크루팅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첫 번째로는 마음가짐이 제일,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<웃음> 저는 사실 믿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얼마만큼 내 회사와 내 조직과 내 리더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.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누군가를 리크루팅할 때는. 그렇죠. 근데 아. 간혹 가다가 이제 회사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어떻게 100% 만족하겠어요. 네. 근데 어떤 분들은 주변 지인들 내 가망 입사 후보자 분들께 가가지고 매번 막 회사 욕하고 뭐 관리자 욕하고 뭐가 막 불만이다 해서 나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음.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 그냥 악취를 풍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. 근데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어 내가 이번에 팀장이 돼야 되는데 어 내가 봉업을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 너도 한번 도전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저희 회사입사기냐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악취를 풍겨놨었었는데 음. 네. 그래서 어, 어. 좀 우리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야 좀 음. 저희 회사든 저희 리더에 대한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후보자들이 음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저기 자기 친구 역을 막 하면서, 어그 어, 친구 참 이상하니 까 그런 거 같아 놓고, 야, 둘이 사귀어 볼래? 아, 맞아요. 그쵸. 그렇죠. 똑같은, <웃음> 맞아. 똑같은 거죠. 똑같은 거죠. <웃음> 평소에 막 욕하고 내면서, 네네. 결국, 야, 괜찮은 애야. 그러면, 네네. 뭐야, 평소에 욕하더니. 음,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어, 어디 뭐, 아, 어디 식당 갔더니 막 맛도 그지 같고, 뭐, 그래. 그 야, 그집 가서 밥 먹어. 음, 같은 거지, 뭐. 맞아요. 저, 네. 아, 이게 자기 박신 근데 네. 사실은 우리 뇌가 그래요. 이렇게 익숙해지면요. 익숙해지면 똑같은 정보가 왔을 때 단점과 장점이 왔을 때 단점을 음. 먼저 받아들이는 음. 거예요. 대표적인 사례가 결혼 생활이죠. 음. 음. <웃음> <오>. 연애할 때도 <때부터 웃음> 결혼하면 보이거든요. 네네네. 그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음. 그 설명해 드릴게요. 네네. 내가 부족한 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려요. 아, 맞아요. 내가 갖고 싶은 아. 걸 갖고 있는 조직에 끌려요. 맞아요. 근데 아. 완벽한 건 없거든. 근데 아. 그걸 가졌어. 내가 부족한 거를 만회했어. 그럼 반대로 음. 내가 강점인 게 약할 수 있거든요. 저 사람이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음... 그게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이 부각이 되는 건데 뭐 물론 단점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뭐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이라는 건 인정해서 출발하거든요 어 우리 회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좋잖아라고 음... 얘기하는 거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장점만 하나도 안 보고 이제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음... 어디 가도 똑같아지는 음... 거죠. 음...